오늘은 초파리 트랩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뭐 요즘에 복숭아라든지 포도 거봉 뭐 블루베리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런 과일들 때문이라도 초파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는 것 보다는 이렇게 냉장고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시는 게 훨씬 맛있어서 실온에 두시긴 하는데요 혹시나 구멍이 뚫리진 않았나 좀 상하거나 하신 것들은 빨리빨리 드셔가지고 초파리를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 같은 거를 뜨거운 물과 함께 하수구에 좀 부어주시면요. 생각보다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먼저 자주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도 만약에 초파리가 많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트랩을 이용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트랩 만들기 첫 번째 시작해볼게요. 병이나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긴 병보다는 조금 짧은 병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플라스틱 커피 컵 있으시잖아요 그런 컬으로 이용하시는 게 투명해서 가장 보이기 쉬워서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쓰시고 버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재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초랑 물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초파리들이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초도 이용하면 사과, 식초 요런 식초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해서 병에 반 정도 채워주시면 되세요. 물도 이렇게 반 정도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을 두 스푼 정도 넣어 주실게요. 이렇게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요. 조금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바로 주방 세제거든요. 주방 세제에 거품이나 찐덕찐덕한 이런 성분 때문에 초파리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두번 정도 펌핑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거품이 좀 생기시면 완성입니다. 이게 냄새를 맡았을 때 식초향이나 달달한 향이 가득 나야 좋은데요. 용량 중요한 것보다 향을 맡아서 조금 새콤달콤한 향이 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방 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어주시 말고요. 요 정도 거품 생길 정도 양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셨다면 랩을 위에다 덮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랩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시는데요. 혹시 집에 랩이 없으신 분들은 비닐봉지를 고무줄 씌워서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비닐장갑 이용해서 이렇게 고무줄로 쨍쨍하게 나가지 못하게 묶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가위 이용해서한반 정도 잘라주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을 한 이렇게 한 번, 두번 3번 이렇게 나눠서 잘라주시면 되고요랩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시는 분들은 두 겹을 감아가지고 껴줄게요. 네, 쪽파리 가 바는 싱크대 쪽, 우옥 쪽에 하나 놔주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과일 음료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먹다 남은 생선이 이있거든요 네, 이 정도 음료를 네, 그릇에 부어주세요. 음료면좀 탄산이 빠지거나 달달한 향이 많이 나는 음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최대한 달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나 가마나 이런 걸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과일 음료 같은 캔통종이 같은 과일이 들어있는 그런 주스형 음료가 가장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쓰는한반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방세질를또 넣어서 섞어줄게요 거품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이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준비한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완성되고 이 빨뜸하셔도 되는데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멍은 초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약간만 크게 만들어주세요. 과일 음료를 이용한 초파리 트랩 만들기였어요. 네, 이번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물을, 물과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넣어줄게요. 이때 식초나 물은 컵 용량에 따라서 반 이상은 채워주셔야 효과가 있으시고요 네, 초랑 물을 1대1로 섞었어요 네, 이 이후에 주방세제를 한 3번 정도 펌핑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만 섞어 주도록 할게요 네, 완성됐어요 따로 구멍을 막지 않고요 주방세제를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두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만들어봤는데요. 과일 껍질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식초랑 설탕, 과일 음료로 이용해서 만들어봤어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